Be o p Find your own p a c e find your own place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식의 타임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뉴욕은 다양한 나라의 민족들이 사는 만큼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뉴욕 방문하는 분들에게 맛집 투어도 여행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데요. 오늘은 중국 음식을 한번 먹어볼 생각에 퀸즈 플러싱 원 폴튼 스퀘어 빌딩에 있는 음식점인 지앙란 한국 발음으로 는 강남을 찾아와봤습니다 자 여기 음식점 한 분위기입니다 나름 고급스럽고 쾌적한 분위기의 음식점 물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그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은 아닌 듯해요 뭐 아직 문을 연지 그리 오래되진 않아서 그런데요 하지만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그런 게 음식 맛도 뭔가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여기 맛을 좀 보고 싶습니다. 오늘 시킨 음식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. 첫째는 유명한 샤오롱바 오즉 소농포입니다. 영어로는 숙덤프링이라 고 하죠. 뉴욕에 소농포 전문집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 여기는 에 그런 전문집은 아니고 제가 워낙 소농포를 좋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한 번씩 시켜 먹거든요. 뭐 전문직 같은 경우 주로 시키면 6피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뭔가 샘플 느낌으로 4피스만 주네요. 그냥 둘째, salted pork with green pepper. 사천 요리에 해당되는 매운 음식인데요. 기름에 돼지고기하고 피만은 아닌 것 같고 녹색 고추를 볶은 요리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셋째, 제가 시킨 것 중에 가장 색다른 음식이라고 보이는 마오 쉐와. 한국 발음으로는 모혈왕입니다 영문 표기로는 duck lord and beef t r i e in spicy soup style 이렇게 긴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흔히 충칭 그러니까 중경 요리로 알려져 있는 음식인데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뭔가 처음 봤을 때 중국식 부대찌개인가? 뭐 그런 느낌이 나요 뭐 스팸도 들어있어서 그런가? <웃음> 맵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제가 매운 걸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미디움 정도, 중급 정도로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매워요. 근데 뭐 양이 꽤 많은 게 굉장한 플러스입니다. 뭐 알려진 바로는 이 음식 자체가 가격대는 싼데 양은 좀꽤 많이 주는 그런 근로자 분들이 찾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네요. 뭔가 볼수록 부대찌개 느낌이 더 드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나 봐. 아 배부르게 많이 먹었네요 여기 음식점 이름이 강남인데 중국에서 강남이라고 하면 흔히들 양자강 이제 장강 남쪽 지역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상하이쪽 음식일 수도 있고 후난성 쪽 음식일 수도 있고 사천 음식일 수도 있고 꽤 광범위한 음식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런만큼 여기 메뉴도 종류가 참 여러가지이긴 해요 뭐 웬만한 중국 음식점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음식 맛 자체는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분위기와 인테리어 이런 쪽인 것 같아요. 음식 맛만 좋으면 된다고들 하시는, 하는데 시 사실 음식점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도 같은 음식을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편하게 먹으면 그맛 자체가 더 플러스 되는 느낌 그런 거한 번씩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.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이제 white rice 즉 백반을 시키는데 돈을 차지한다는 거, 돈을 받는데 뭐 사실 좀 업스케일한 중국 음식점의 경우 백반을 시키면 돈을 받는 곳들이 있긴 해요. 그건 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그릇 정도는 이제 다른 음식을 이제 메인 디시를 시키면 무료로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. 뭐 하지만 뭐 그걸 차치하고 봤을 때이 음식점은 정말 깔끔하고 괜찮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근처에 이제 뭐 중국 음식점들 이제 워낙 많아 봐서 이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두고 이제 가는 건전좀 아니라고 보는데 누군가 이 근방에서 이제 뭐 이제 이 플러싱 근방에서 중국 음식점 어디 가볼 만한 데있이냐 물어봤을 때 여기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? 저는 줄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뉴욕 퀸즈 플러싱에 있는 지양란이라는 음식점 맛집 탐방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아직 초창기라 많이 헤매고 뭐 그렇긴 했는데 여러분들 좀더 괜찮은 뉴욕 음식점 맛을 좀 소개 앞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맛있는 하루 되세요 띠옥!